안녕하세요 캠핑하실레입니다캠핑하실레가 이번에는 많은 고객님께서 궁금해해 주시고 또 문의도 많이 주셨던 설치식 에어컨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에어컨을 처음 설치할 때는 일단은 여기에 이 슬라이드 도어에 있는 이 창문 있죠 조그마한 이 창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끝까지 열어주시면 돼요 에어컨 설치할 때 필요한 에어컨 설치 키이 있습니다 이 키트를 먼저 꺼내볼게요 자, 에어컨 설치 키트를 이렇게 차량 안에서 꺼내봤습니다. 이 키트를 이쪽 창문에다가 걸어주면 되는데요.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철판이 있습니다. 여기를 쪽 창문이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이 틈이 있는데, 여기다가 이 판을 걸어주시면 됩니다. 먼저, 이렇게 걸어놓긴 했는데 아직 위쪽 부분이 좀 이렇게 흔들리죠? 이거를 이제 안에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. 먼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죠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고정을 할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. 먼저 이 검은색 클램프를 갖다가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올려주시고요. 먼저 여기부터 해볼게요. 여기에 있는 이 돌리는 이 나사 같은 거를 이렇게 고정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서 이렇게 밀착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고정이 됐죠? 고정 천천하죠? 고정장치를 이렇게 좀 빡빡하게 돌려도 여기에 있는 이 고무패킹이 겉에 테두리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리에 직접적인 손상이 가거나 이럴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 밖에서 고무패킹 있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고무패킹이 여 유리에 딱 달라붙어 있죠? 다른 모델을 이렇게 갖고 와 봤거든요 여기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고무패킹이 이렇게 쿠션처럼 이렇게 좀 띄워져 있고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에 파손이 가거나 할 위험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에어컨을 꺼내왔는데요 에어컨 설치하는 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 있는 이 틈에다가 에어컨을 그냥 알맞은 방향으로 넣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방향대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여기를 먼저 걸쳐 주세요 이렇게 거쳐 주셨으면은 여기에 전선이 있습니다 전선을 갖다가 이쪽으로 안으로 먼저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으로 넣어 주시고요 에어컨을 그대로 틈에 잘 맞춰 왔고 에어컨을 밀어 넣으실 때 여기 이렇게 뒤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쪽으로 1cm 만 1cm 정도만 들어가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밀어 넣거나 하시면은 이제 앞쪽으로 에어컨이 이렇게 좀 떨어져 가지고 고정이 잘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쪽 네,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고무 몰딩이 이 테두리에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컨이 앞뒤로 잘 움직이지 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마찰력을 높여 줘 가지고 앞뒤로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막 빠지거나 뭐 힘을 주지 않는 이상 뭐 이렇게 빠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봤는데요 에어컨 선을 아까 밖에서 설치할 때 이렇게 집어 넣었었잖아요 이 에어컨 선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그냥 꽂아주시고 배전판에서 인버터를 켜 주신 다음에 에어컨 전원을 켜면 에어컨이 켜집니다 그러면은 한번 켜볼게요 켜졌죠? 이 에어컨이 송풍구가 있는데 송풍구에는 이렇게 송풍 방향을 조정해 줄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거나 내려가시면서 송풍 방향을 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컨의 자세한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여기는 이제 타이머 인데요 최대 12시간까지 이제 에어컨에 작동 시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버튼이 또 있는데요 이 에어컨의 온도는 최하 5도씨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이제 전원 버튼이 있는데요 이제 이 에어컨을 끄실 때에는 지금 이 버튼에 보시면은 다 이렇게 불이 좀 약한 상태죠 꺼져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은 이렇게 버튼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꺼야만 에어컨이 꺼집니다 이렇게 에어컨 리모컨도 따로 있어서 이 리모컨으로도 에어컨을 작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좀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굳이 이렇게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 일체형 에어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캠핑카 내에다가 이제 자체적으로 설치를 일체형으로 해놓고 다니는 이런 에어컨이 있는데 그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좀 금액이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이 캠핑카라는 거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언제나 이렇게 캠핑을 다닐 수 있는데 이 에어컨이라는 거는 여름에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봄, 가을, 겨울에는 이렇게 굳이 이렇게 비싸기도 하고 크기도 많이 차지하는 이런 일체형 에어컨을 굳이 이제 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동식 에어컨을 많이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이동식 에어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어컨의 소비전력은요 이 제품 설명에 보면은 시간당 360W라고 되어 있긴 한데 사실은 이 인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당 400W 정도 전기가 나가게 됩니다 여기 적상계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소비가 되고 있는 전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에어컨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실내등도 켜놨고 냉장고도 켜놨기 때문에 약간 더 전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간당 한4 3 5 w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소비전력을 암페어로 한산하면은 지금 33.2의 암페어 정도 소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상태로 전기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8시간 47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적성계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차에는 지금 300A 인산철 배터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름철에 이제 열대야가 좀 있잖아요 잘때한 에어컨을 4-5시간 정도 틀어 놓으면 이제 전혀 무리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